빠른 움직임 한준혁 오, 끝입니다 오, 김태관 오, 시작이 정말 좋은데요 시스 예. 지금 이패스페이크는 정말 영리했습니다 예. 스피드 로 한준혁까지 응수합니다 오, 오, 오. 6분 12초 다시 이어갑니다 한준혁 돌파 뚫어났습니다 한준혁! 한준혁입니다! 어, 저, 저. NIS가 이제 항의를 한 부분은 예. 30라인 바깥으로 나간 다음에 3초 룰이 음.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부분은 항의한 것 같죠 그렇군요 들어갑니다 김태관 선수의 두점 홍기성이었고요 홍기성 한준혁에게 지금 약간은 이제 높이에서 꽂힙니다 한준의 2포인트 시스템는 지금 시간이 이제 4분 남은 상황에서 7점 차 어, 2점 슛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렇죠 공격자 반칙입니다 아, 지금 한준호 선수 수비에서는 또 자신보다 신장이 훨씬 큰김민서 선수에게 네. 공격자 파워를 유도하는 예. 아, 굉장히 공수에서 활약이 좋네요 자 어시스트의 4분 남은 시간 7점 차, 과연 강구 좁혀질 수 있을지 한준혁 골파, 한준혁 깨끗합니다! 아, 지금... 득점이 던 상대방 채! 길게 크로스코트 패스 두 점을 예! 거칩니다! 아, 최근향두 예! 포인트를 넣었습니다! 저 경기가... 좀 양상이 달라지고 있죠? 넉점 예. 차요, 예 아직 시간 남습니다. 2분 남습니다. 박민선선입니다 아, 지금의 공격 리바운드는 굉장한 가치가 있었네요. 예. 한준혁, 한준혁, 한준혁입니다 이... 진짜... 들어가지 않았어요 빠르게 한준혁이 리드를 잡습니다 다시 왼편 김태관 아... 흘러나왔고 또한번 한준혁이 리바운드 백스수나까지김태관이 와... 어... 오... 들어갑니다 이분 오... 한쪽 덤수는 다도점차자 지금 NIS가 21점을 넣으면 남은 시간과 계 없이 경기가 끝나기 때문에 오... 네. 사실 그걸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김민서 선수가 과연 아그 순간은 조금 잠시 뒤로 미뤄야 되겠습니다 자, 어시스트와 n i s 모두 다 지금 긴장감이 극도로 올라와 있는 상황 김민석 손끝에서 자유투 2구 시작합니다 들어갑니다 20대 17 분주합니다 53초 스크린 한준혁 오른쪽 이동하면서 방준혁 상대 미스매치 그리고 아 리버슬라이어스성공니다 아 점수는 이제 단두 점차 아, 엄청난 스피드네요 다시 리드할 수 있을까요? 잡아냈고 완벽한 왔어요. 오픈 찬스에 필요한 건 2번! 아! 한니다 20대 20톡점! 기적과도 같은 1번화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30초 김민선입니다 아아자 지금 한점 넘으면 무조건 이기거든요 근데 네. 잘도두개예요자 아 어시스트의 한준혁 선수의 이 조금 전의 함성이 아, NIS의 경기 동료 함성으로 붙일 수 있을지, 하나만 무겨요 네, 잘합니다. 경기 동료됩니다 아... 네, NIS와 어스트의 20... 경기가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NIS가 21대 20으로 어, 경기를 승리를 거뒀고 결승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아, 사실 이제 3대 3 종목이 농구 팬들에게 아직은 익숙치 않은 종목인데. 예. 아, 오늘 이 경기는 많은 팬들이 이제 3대 3을 주목하기 시, 시작하게 만드는 아, 그런 명승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아, 정말 어스트 선수들에게도 큰 박수를 보내겠고 NIS는 이제 잠시 후에 의지는 결승을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분들까지 들어오세요